지금 허브 베어링이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 허브 베어링이 안 빠질 때는 특수 연장이 없다 그러면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드럼을 갖고 살짝 이 이렇게 볼트를 다 조이지 말고 살짝만 조여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요 구멍 안에 보시면은 이제 조절 스크류가 있습니다 조절 스크류가 조절 스크류가 밑으로 요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조여지는 거고요 반대로 밑에서 위되면은 풀리는 타입 일단 지금은 이제 다 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돌지 않으면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. 안전 철판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방향이 있습니다 예 디스크가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면은 이게 위로 간다 그러면은 회전을 하면서 요정도 달았을 때 철판을 치게 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밑으로가 있으면은 회전을 하면서 이게 쳐나가지도 않죠 만약에 이제 반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부러지게 되겠죠 그 그러니까 방향은 맞게 깨야 됩니다 뭐 방향이 안맞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정도 갔을 때는 이 안전철판으로의 기능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, 요 핀이 이 핀이 라인닝 패드가 마모가 다 됐을 때 운전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 안전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방향이 틀려요.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이쪽에 있고, 이쪽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바퀴가 대부분 전진을 하지 후진으로 뭐.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을 분은 없거든요. 이렇게 됐을 때 전진을 한다. 그럼 패드 마모가 다 됐을 때는 이렇게 딱 걸리겠죠. 걸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팅그러져 나가는면서 이제 마지막 안전 장치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고요. 근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.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패드가 마무가 다 됐을 때이쇠 자체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예, 계속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게 되죠. 그러면서 찍찍찍찍 그러면서 요, 이 완전히 다 다를 때까지 거의 이제 그 안전 역할을 해주는 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지금 디스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부식이 많이 돼 있죠. 지금 두께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고. 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제동 시에 떨지는 않습니다. 떨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닦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를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연마를 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부식이 된것 같은 경우는 연마를 하더라도 이 부식이 다시 일어납니다 보통 1년도 안 돼서 이 부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실적으로 이거를 연마를 해나 교환을 해나 거의 금액은 같아집니다 그래서, 이런 것, 이면 이 자체가 너무 이제 부식이 많게 되면, 이 디스크 자체는,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교환이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. 제 생각입니다.